오, 씨. 일단, 불의 세례를 받아러 한번 하고 갈게요. 8댐 주고. 오케이, 이거지. 따뜻하다. 바로 아, 방송 갑시다. 아, 바로, 바로 치킨 받으러 갈수 있다. 백합주 시킬각이 아니, 백합주 씨가 이거 클립을 땄더라고. 이거 킬각을. 라그 키가 키가 킬는가그 클립을 아, 봤어요. 이번에 야생 하는데 아 이거 라그예요 쉽지 않은 킬 이거. 오, 간다, 한다, 한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다다 달려요? 다 달려요? 뭐 <웃음> 나오죠? 어! 라그다 라그다 라다 라그다 라 라그다 라다 라그다 라그다 라그다 라그다 라그 요즘은 게임을 하면 오른쪽 아래만 보게 돼. 여기 뭐가 뜨면 죽은겨. 여기. 개화 야심 할만했다고. 그것도 맞는데? 이러면 의미가 없었네요. 1리이야나 덧셈 안했어 갈겨봐 제발 계산비수로 1일 남아라 이래서 어? 안 나갔지. <웃음> 이래서 여기 뜰 때까지 안 나가는 거야. <웃음> 얘안 때리고 얘안 때리고 쳤어. <웃음> 아니 서순이 아. 자연학상구를 마지막에 써서 만화를 줄여놓으려고 아니, 게임? 게임이 진짜... 아니, 게임이 이거 뭐야? 어쩌?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 빨리 빨리 다 써줘 멋있게 슬아님에게는 좀처맞아도 인정이죠 그럴 줄 알았어 돈해 응. 돈해 다 내고 우리 뭐, 계산을 하세요 되셨죠? 아 자리 역시 역시 너무 깔끔하고 너무 개멋있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하하하. 또 인조, 독립, 또 크라네시. 아 이게 힐 수단이 없는 게. 너무 크네요. 아프죠. 이게 다음 드로가 이러면 카작출수기 때문에. 네. 일단 영 능력이 영 코스트는 안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크라이시 할수 있는 플레이를 전부 다 그냥 올인해 줬고요. 지금 뭐 일단 킬해값계산 한번 해본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지금 1댐 모자란 거로 보이거든요. 피해값이. 실성? 코스트카드를 서로 교환해주면서 결국은 아니 와 근데 이거 실수인데요? 영원 채찍 대규모 네. 실수 아니었나요? 거인들만 남았고 이러면 아! 뭐? 서란더? 서란 어! 야! 야! 믿 있었다고! 재자! 거 이거 이러면 또... 최자 재자 믿고 있었다고!